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복습들 잘 하고 계시죠? 자, 녹음하셔서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 우리 질문과 답변 시간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노트를 덮어주시고, 꼭 자기 그 본인의 목소리를 내셔서 우리 장 코치가 질문 하면 성실히 답변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 실력 향상에 제대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어, 답변해 주십시오. 자, 우리 벌써 진도가 많이 나갔죠, 그죠? 어. 자, 우리 기본사품사. 이서 명사, 형사, 동사, 부사. 이렇게 했는데, 자, 이제는 좀 어느 정도 구분이 되시죠, 그죠? 어, 기본사품사. 자, 명사, 형사, 동사, 부사. 의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죠? 자, 그럼 그걸 간단하게 잠깐 넘어가고, 자, 명사류에는 어떤 게 있죠? 명사류. 자, 여섯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그죠? 자, 답변 하셨습니까? 네, 여섯 가지. 그죠? 자, 그러면, 동사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 동사류. 자, 동사류 네 가지죠. 네 가지. 동사, 동사구, 조동사구, 복합동사구. 자, 복합동사구는 전치사가 포함된 그 구라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 아셔야 될 겁니다. 자, 부사류에는 어떤 게 있다였죠? 다섯 가지죠. 그죠? 자, 부사. 부사 구, 부사 절, 전치사 구, 그죠?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자, 다섯 가지. 그죠? 자, 구. 자, 구 아시죠? 자, 두개 단어 이상. 자, 절. 자, 절은 어떤 게 있다고 했죠? 예, 네, 명사절, 형용사절, 자, 부사절.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네. <웃음> 자, 동사절은 없다고 했습니다. 자, 품격. 자, 품사와 품격 구분하십니까? 자, 명사, 형용사. 자, 사자로 끝나면 품사. 자, 주어, 스스로 목적어, 보호. 자, 어자로 끝나면 품격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 강의 중에 설명하다 보면 이게 뭐 품사가 뭡니까? 품격이 뭡니까? 라고 자꾸 질문하게 되죠. 그죠? 그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동사의 네 가지 형태. 어떤 게 있죠? 동사의 네 가지 형태는 네, 현재, 과거, 과거 분사, 현재 분사 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원래 현재, 과거, 과거 분사까지만 했어요 어, 현재 분사는 그러니까 당연히 ing가 붙는다 이렇게 해서 어, 특별히 취급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teach의 과거가 뭐죠? teach, 가르치다 네, taught입니다, 그죠 어, 과거 분사는 taught 오케이, okay. 자 대명사 구분. 자 대명사 구분 어떻게 할까요? 자 그것의 그것의 이게 뭡니까? 그것의 자 이의 소유격. 자 it죠, 그죠? it. 자 그럼 그것을 하면 그것을 목적격. 어, 아, 목적격과 주격 똑 동일하요. 이시요 그죠? it. 자 it, its, it 이러니까. 우리는 교 다닐 때뭐 I, I, me, you, your, you 뭐 이런 말표죠, 그죠? We, our, us. 자, he, his, him. 뭐, 이렇게 많이 외웠습니다, 여러분. 아, 이런 방식으로 외워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오형식에 들어가시면서, 자, 자, 모든 문장의 맨 앞에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모든 문장의 맨 앞에 주어가 있죠, 그죠? 주어 다음에 뭐가 오죠? 네, 스스로 옵니다, 그죠? 스스로 다음에는 뭐가 오겠습니까? 스스로 다음에는 여러가지가 올수 있어요, 그죠? 뭐 부사가 올 수도 있고, 그죠? 뭐 안올 수도 있고. 부사가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고, 보호가 올 수도 있고, 목적이 올 수도 있고, 간접 목적이 올 수도 있고, 목적어, 목적격 보호, 투부정사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그렇게 설, 그런 렇게그거 한번 설명드렸죠. 모든 문장은 동사가 출발점이다. 주어가 출발점이 아니고, 동사가 출발점이에 그죠? 물론 주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형식, 그러니까 다섯 가지 형식, 오형식을 설명할 때는 항상 동사에서 출발해서 뒤에 부사가 오느냐, 보호가 오느냐, 목적어가 오느냐, 형용사가 오느냐, 하여튼 이런 것들을 구분해가면서 아, 이것이 몇형식인가라고 파악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자 주격조사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가지죠. 그죠? 언 는, 니가자 이가. 목적격조사에는 이가에게를, 얼 그죠? 복격조사에는 자 제한이 없다, 그죠? 제한이 없다 고 그랬죠, 그죠? 스스로에 자연스럽게 해석해주면 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자1형식과5형식에는 어떤 도, 그 스스로에는 어떤 동사가 쓰입니까? 네, 모든 동사, 그렇죠? 자 이형식에는 어떤 동사? 네, 비동사, 그죠? 비동사, 자동사의 대표 동사, 비동사그 있습니다. 비 혹은 저 look, sound, taste, smell, see. 자, 이렇게 다섯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삼형식에는 어떤 동사가 쓰입니까? 네, 두 동사, 일반 동사, 타동사의 대표 동사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사형식에는 어떤 동사가 쓰입니까? 네, 수요동사죠. 그죠? 수요동사는 일반 동사, 그러니까 두 동사에 포함되는 동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수요동사만 사형식에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 수요동사에 어떤 게 있다고 그랬죠? 자, 여덟 가지. give, bring, buy, show, lend, tell, get, teach. 자, 요 정도가 있다. 뭐, 요거 여덟 가지가 정확하게 외워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아, 요런 단어들이 그 수요동사의 그 기능을 한다라고 정도는 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어. 자, 여러분, 전치사 뒤에는 뭐가 옵니까? 전치사 뒤에.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류만 온다고 했어요. 그죠?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류만 옵니다.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류는 부사쿠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 전치사 플러스 명사류인데, 명사류가 전치사의 목적의 기능을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사형식의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사형식의 해석. 누구누구가,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뭐, 뭐 해준다. 이렇게 됐죠. 그죠? 그가 나에게 이 책을 주었어요. 나의 친구가 나에게 그것을 말해 주었어요. 내가 너에게 펜을 하나 갖다 줄게. 내가 너에게 그 책을 사다 줄게. 자, 이와처럼 우리말에도 분명히 사형식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다음은, 자, 여러분, 3-1형식. 자, 3-1형식은 기본적으로 3형식이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 3-1형식의 서술로에는 어떤 동사가 쓰이겠습니까? 네, 당연히 3형식이니까 두 동사가 쓰이겠죠 그죠? 일반 동사, 타 동사의 대표 동사 자, 두 동사가 쓰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 3-1형식의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자, 주어, 서술로 목적어, 전치사, 목적어라고 했습니다 그죠? 마지막에 오는 목적어는 그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이걸 관로를 쳐버리면 삼형식만 남게 되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전치사에 대해서 잠깐 배웠습니다. 그죠? 전치사는 어, 무슨 의미에 속합니까? 전치사. 전치사는 명사 의미가 아니에요. 그죠? 형용사의 의미도 아니고, 동사의 의미도 아닙니다. 그죠? 자, 전치사는 부사 의미에 속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아. 어미라 그런 는 거, 그 말의 끝에 오는 거, 그죠? 뭐, 어디, 어디, 에, 어디, 어디, 안에, 누구누구와 함께, 뭐, 무엇을 위하여. 자, 단독적으로는 그 단어가 성립이 안 되는데, 그 단어를 도와주는 어떤 그런 기능을 하는 게어미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자, 영어로 답변해 보십시오. 자, 우리 교실 안에, 자, 우리의 교실 안에, 자, 전치사는 뭡니까? 네. In our c l a s s r o o m 그 in our c 안에 자, 나의 친구와 함께 자, 나의 친구와 함께 이러면 자, with, my with my friend, 나의 가족을 위해 나의 가족을 위하여 뭐죠? 자, for my family, 자, for my family 그죠? 자, 책상 위에 자, 뭐, 뭐 위에가 뭐죠? 자, on the desk. 자, on the desk. 그죠? 자, 인천에. 자,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인천에. 이러면. 자, to 인천. 그죠? to 인천. 자, 나는. 자, 여러분, 저 구분해 봅시다. in과 s를 구분합니다. 자, 나는 나의 방 안에 있었다. 이러면. 어떻게 있었다는 과거죠. 그죠? 그죠? 영작 해보시면. I was. m이 아니고 was. in my room. 그죠? I was in my room. 나의 방 안에 있었다. 그죠? 나는 그냥 집에 있었다. 이러면. 나는 집에 있었다. 과거고, I was at home. 그죠? I was at home. 어, 이렇게 하면. I was at my house.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어, 마지막으로 5형식 배우고 있는데, 아, 여러분들, 이거 5형식까지 배워보면 알겠지만, 지금 몇 강제입니까? 거의 7강, 7강제, 8강제 접어들었는데, 오형식이 정말 깊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형식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얘기지 마시고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뒤에 이렇게 뭐 어려운 것들을 배워도 그죠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 됩니다. 소용없는 것들이 됩니다. 그 오형식을 제대로 익히고 나서 그 실질적인 어떤 것들을 배워야 그 여러분들이 그, 쉬, 그 쉽게 어그 효과적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기 다지의 중요성이란 것은 정말 어떻게 말해도 그, 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자, 오형식. 자, 오형식의 구조가 어떻게 되죠? 네, 주어, 서술어, 목적어, 목적격, 보어. 그렇죠? 네. 자, 자, 오형식의 서술에는 어떤 동사가 쓰입니까? 자, 자, 일형식과 오형식 모든 동사가 쓰였다겠죠. 그렇죠? 모든 동사. 자, 그리고 우리. 오형식을 이루는 그 패턴, 패턴이 패턴네 가지가 있다 했어요 형태, 구조 네 가지가 있는데 그 구분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주어 스스로 목적과 다음에 오이 목적격 보호 있잖아요 목적격 보호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투부정사가 오느냐, 명사가 오느냐, 형용사가 오느냐 또뭐 한계가 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설명을 하는데 그 마지막 거는 아직 설명 안 드렸습니다 그죠 무엇이 오느냐에 따라서 네 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그첫 번째 형태, 그러니까 주어스스로 목적어 투 부정사 형태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70% 혹은 80% 이상이 5형식의 그 틀로 이렇게 그 사용됩니다 어. 자. 그 예를 들면 한번 그 제가 그뭐 나는 당신이 영어를 배웠으면 좋겠다 나는 어? 네가 뭐 교회에 갔으면 좋겠다 자, 나는 당신이 그녀를 만났으면 어, 좋겠다. 어, 내가 너에게 거기 가지 말라고 했잖아. 뭐 내가 너에게 영어를 배우라고 했잖아. 예? 그가 나에게 뭐 설거지 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말에, 그죠? 가마 보면 이게 O형식이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여러분들, 그니까 O형식의 중요성, 어, 다시 한번 그 생각해 주시고. 자, 그러면, 어, 자, 그 영작 혹은 해석을 한번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자 여러분 해석해 보십시오 자, She told me not to watch TV 자, She told me not to watch TV 자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녀는 나에게 TV를 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녀가 나에게 TV를 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자 He forced me to do dishes he forced me to do dishes 자, 해석 자 해석 잘 했습니까? 자 다음 문장 넘어습니다 i advised him to meet her 해석 자, 나, 내가 그에게 그녀를 만나 보라고 충고했다. 자, 해석 잘 하셨습니까? 자, 해석도 해봅시오. I want that you learn English. 자, 복문이죠. 자, 복적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 자, 내가, 아, 나는 당신이 영어를 배우기를 원한다. 자, 배웠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해석된다 그랬죠. 그죠? 자, 여기까지가 O형식이었어요. He showed his office to me. 자 해석해 봅시다. He showed his office to me. 자, 자 여러분 중에 해석을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라서 합니다. 그는 우리의, 그가 우리에게 그의 사무실을 보여주었다. 자, 만약에 이렇게 해석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 해석을 사형식으로 해석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읽어줬던 문장은 He showed his office to me 라고 읽어 줬어요. 그죠? 몇 형식이죠? 네, 3-1형식이에요. 그 해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가, 그는 그의 사무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그가 그의 사무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3-1형식입니다. 여러분, 4형식하고 3-1형식은 해석 방법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자, 여러분, 영작 한번 해봅시다. 영작. 자, 나는 그것을 미스터 김에게 들었다. 자, 다시. 나는 그것을 미스터 김으로부터 들었다. 자, 영작 해봅시다 자, 잘 하셨습니까? 자, I heard that. 뭐? from Mr. 김. I heard that from Mr. 김. 자, 3-1형식이죠. 그죠? 자, 영작도 해봅시오 나는 그 돈을 나의 친구와 함께 나의 친구하고 같이 썼다 자, 사용했다 소비했다 그죠? 영작 자, I spent the money with my friend I spent the money with my friend 3-1형식입니다 그렇죠 자 I'll buy you the book. I'll, 자, I will이에요. 그죠? I'll buy you the book. 자, 이거 몇 형식입니까? 자, buy 수요동사죠. 그죠? 간접목적, 직접목적 왔죠? 자, 사형식입니다. 자,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I'll buy you the book. 자, 내가 너에게 그 책을, 자, 그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그 책을 사줄게, 사다 줄게. 자,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죠? 자, He showed me his house. He showed me his house. 자, 그는 나에게 그의 집을 보여 주었다. 자, 또 해석해 봅시다. He showed his house to me. 자, 해석해 봅시다. 자, 해석. 자, 3-1 형식이 되죠 그죠? 그는 그의 집을 나에게 보여 주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자, 해석 다르죠. 그죠? 자, 해석 자, I, I saw him yesterday morning. 자, 나는 어제 아침에 그를 보았다. 자, 이렇게 생각돼. 그죠? 자, I read the book last week. I read the book last week. 나는 지난주에 그 책을 읽었습니다. 자, 과거죠. 그죠? I need your help. I need your help. 이몇 형식입니까? 네, need가 일반 동사죠. 그죠? 두 동사. 그 그니까 당신의 도움이 이랬으니까 목적격 조사가 들어갔죠. 그죠? 자, 이가에게 얼른. 그러니까 서형식이죠 그죠?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서형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해석해 봅시다. 자, you look good. 자, you look good. 자, 당신은 좋아 보입니다. 자. 이 형식이죠. 자, 자동사가 사용됐으니까 그 비동사와 함께 하는 자동사가 사용되죠. 그죠? 자, it smells good. 자, it smells good. 자, 몇등식입니까 예, 이것도 2형식이죠. 그죠? 자동사가 사용됐고. 자, she is beautiful. 자, she is beautiful. 몇등식이죠 자, 이것도 2형식입니다. 그죠? 비동사가 사용됐고 형용사류가 사용됐죠, 그죠? 자 보호에는 어떤 품사가 사용되죠? 명사류와 형용사류가 사용됩니다, 그죠? 자 he is a teacher, 자 명사가 사용됐고 she is beautiful, 자 형용사가 사용됐죠? 자 you look t o d 할 때도 형용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이거 몇등식인지한 한번 찾아보세요. 자 he Lives. 자, he lives. 그는 산다. In 한남동, in 서울, in Korea, in the world. 자, 이몇 단식입니까? 자, 우리 지난 시간 했었죠, 그죠? 쭉 가면서 전부 다 부사구에 저 뒤에 오는 거. In town, in 한, in 남동 in 서울, in Korea, in the world까지 그죠? 더디에뭐 in the universe. 자, 우주에 있는, 세상에 있는, 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죠, 그죠? 하여튼 he lives만 남아 있고 전부 다 관로로 쳐야 돼요. 1형식입니다. 1형식. 자, he studies very hard. 해석. 자, 그는 매우 열심히 공부한다. 자, 그죠? 자, 매우 열심히는 뭐죠? 부사구죠 그죠? 그러니까 1형식입니다. 1형식. 자, 기억해 주시고. 자, 우리가 또뭐 배웠던 것그 중에, 자,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시제가 현재일 때, 그죠? 과거가 아니고 현재일 때, 자, 주어 다음에 오는 그서스로 동사에다가 s나 es를 붙여준다. 자, 그거 기억하시죠? 그죠? 어. 자, 그럼, 자, 여러분 답변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동일하게 계속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확실하게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문제는 여러분들이 복습을 꼭해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만약 여러분들 하루 한 하루 동안 복습해서 두번 듣고 이렇게 다시 이제 다음 강의를 듣는데 내가 답변을 못 하겠다 그러면 그 복습하는 날을 하루를 더 느리십시오. 그러니까 이틀 듣고 다음 강의를 듣고, 그죠? 그것도 부족하다면 한 3일 정도로 그 간격을 두십시오. 그죠? 한 3일 동안 지금까지 들었던 걸, 배웠던 걸 복습을 하고 그 다음 강의 들어가시고 그렇게 해서 3개월 동안 이 강의를 맞춰주시면 그게 최적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뭐 열심히 한다고 이걸 20일 안에 순무강이니까 20일 안에 끝내야 되겠다고 이렇게 접근하시면 곤란해집니다 여러분 그 김치는 익어야 된다고 그 숙성되, 된, 그 숙성된 김치가 사실 맛있잖아요 그죠 아, 물론 그 생김치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숙성된 것이 맛있으니까 그 효과가 더 나타나게 됩니다 그 기간을 조금 두고 복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세 번째 그죠? 그 형용사가 우리 그 세번째에서 그죠? 저, 목적격 보호에, 저, 형용사가 사용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죠? 경우. 자 이게 세 번째 패턴이잖아요, 그죠? 자 아. 어때? 우리 지난 시간에, my friend makes me happy 이라고. 메이크란 동사가 자주 쓰인다. 메이크란 그 뜻이 만들다 혹은 만들어주다 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말이 잘안 받아들여지죠. 그렇죠? 우리말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 안 하고 사용해서 그할 그렇지 공부를 하려고 들여다보면 그렇죠? 우리말이 되게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영어... 외, 영어를 외우는 것보다 사실 우리말을 외우는 게더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외우면 그 친숙하지,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자, 자그 재밌게하다. 뭐, 뭐, 하게 하다. 자, 재밌게 하다. 그죠? 행복하게 하다. 슬프게 하다. 이럴 때, 뭐, 뭐, 하게 하다. 그죠? 그렇게. 자, 입을 이렇게, 여러분들 그 사운드를 내서, 소리를 내서 이렇게 외워주시는 게 훨씬 잘 외워집니다. 그냥 머리로, 음, 알겠어. 이거, 이거 사실, 자기 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쵸? 자, 그것은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자, 행복하게 해줍니다. 자, 그것이 뭐죠? It makes me 자, happy.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주어 스수로 목적은 목적격 보호인데, 그죠? 목적격 보호의 형용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자요 만들자는 뜻도 있지만은 뭐, 뭐 하게 하다란 는 뜻을 갖고 있다고 했죠 그죠? 자 그것은 나를 자, 행복하게 합니다,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근데 여, 여러분 여기서 잠깐 보실 그 봐야 될 부분은 사실 행복하게는 품사가 뭡니까? 행복하게. 그래서 행복하게는 부사예요. 그럼 해피는 뜻이 뭡니까? 해피는 원래 행복한이란 형용사예요. 그죠? 행복한이란 형용사예요. 그 원래 이 해피리 자, 해피리가는 부사가 있어요. 행복하게란 뜻을 가진 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it makes me happily라고 왜안 쓰고 왜 해피라고 썼느냐? 좀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 에 목적격 보호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적격 보호예요. 자. 보격 조사. 그러니까 보호에 사용되는 조사에는 제한이 없다고 했지않습니까 그렇죠? 그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기 더 보면요. 뭐뭐하 개하다라고 개자가 있죠. 그렇죠? 그 그러니까 스스로의 자연스럽게 해석해 주는 게 보호를 해석해 주는 방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그러니까 굳이 해필이라고 안 써도 행복한, 행복하게 하다. 이렇게 해석해서 해피를 써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문법적으로 따지면 여기 해피리를 쓰면 사실 틀리게 돼요. 해피를 쓰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오형식그 그 나타내, 나타내는, 형식을 나타내는 문장이기 때문에, 자, 누가 행복하다고요? 내가 행복하죠. 자, 그것은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하니까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죠? 자, 이것도 오형식입니다 여러분, 해석 적어 두십시오. 그것은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자, 그것은 나를 흥미롭게 합니다. 자, 뭐, 뭐, 자, it makes, 아, 자, it makes, 그죠? 주어가 3인칭 단수가 현재니까, it makes me, 자, 흥미로운, 하면 뭡니까? 흥미진진한, 자, exciting. 자, e, x, c, i, t, i, n, g. 자, 이렇게. 요 exciting 하는데, 그것은 나를, 이게, 자, 뜻이 뭐라고요? 자, 형용사예요, 형용사. 흥미로운. 뭐, 흥미진진한. 자, 이렇게. 흥미로운, 흥미진진한, 이런데 그것은 나를 흥미롭게 한다. 자, 뭐, 재미난 거 있잖아요. 뭐, 게임 같은 것도 있고, 저 뭐, 인인 스케이팅, 뭐, 이런 것도 있고, 그죠? 하여튼 뭐, 좀 exciting 하는 그런, 뭐, 그 스포츠도 있고, 그죠? 그것은 나를 엑사이팅하게 합니다. 그것은 나를 흥미롭게 합니다. 자, 뭐 여러분, 그것은 나를 슬프게 합니다. 이러 어떻게 돼요? It makes me sad. Sad라는 형용사 있죠? Sad. 그렇죠? 그것은 나를 슬프게 합니다. 어, it 그것은 나를 뭐 무섭게 합니다. 지루하게 합니다. 뭐 이럴 때그 형용사만 알면 It makes me scary. It makes me boring. 자, 뭐 이런 식으로 그 오형식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알고 그 형용사를 목적격 보호 자리에 집어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꼭메이 k e 란 동사만 쓰이느냐? 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 주로 메이 k e 란 동사가 뒤에 형용사가 올때 자주 쓰이는데 어, 예를 그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우리 뭐 사람들마다 이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여기다 이럴 때는 자 consider, 자 consider 이렇게 하는데, 자 he 는몇 인칭이죠? 네, 3 인칭이죠, 그죠? 단수죠. 자 he 의 복수가 뭡니까? he 의 복수, he 의 복수는 they 예요 they, t h e y. 우리 배웠죠, 그죠? 대명사 할 때, they, they, their, them 이럴 때, 자 he, 자 consider, c o n s i d e r. 자3 인칭 단수 현재니까 s 를 붙여야 돼요. 자, consider가 뭐라고요? 자, 자, 자, 뭐, 뭐, 하게 여기다. 여기다예요. 여기다. 뭐, 우리 이런 말 있죠. 뭐, 뭐, 하게 간주하다. 자, 여기다. 자, 여기단 말. 자, 한국 사람, 자, 이 말은 아는데, 여기다가 뭐야? 이러면 좀, 좀, 이래좀 당황스럽죠. 그죠? 여기다가 뭡니까? 아, 그렇게 생각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자, He considers. 자, 그는 그것을, 자, 그것이 뭡니까? 이시죠. 이세 목적격의 이시고. 중요하게. 자, 중요한은 뭡니까? 자, important. 자, 중요한은 important입니다. 그죠? 그니까, 러 중요한. 그니까, 러 누, 뭐가 중요해요? 그것이 중요해요. 자, 목적어를 보충 설명한다. 그죠? 보충 설명이에요. 자, 적어두시고. 자, 해석 어때요? 그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입니다 자, 원래 중요하게 하더라도, importantly, 이렇게 ly를 붙이면 부사가 돼서, 부사의 전형적인 그 의미가 ly예요, 사실은. 그 영어에서. ly. 그죠? importantly, 이렇게 붙이면 부사가 되거든요. 굳이 ly를 여기 안 붙여도, c 시 n s 한 동사는 뭐뭐하게 여기다 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중요하게 여기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입니다. 그죠? 뭐, 자, 그는 돈을 중요하게 여기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He considers money, 그죠? important. 자, 이렇게 하면, He considers money important. 이렇게 하면, 그는 돈을 중요하게 여기입니다. 라고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세 가지, 저, 대표적인 오형식의 패턴이 끝났습니다. 자, 네 번째 패턴. 자, 우리 지금 오형식을 나타내는 그 설명하는 네 가지 패턴 가운데 지금 마지막 패턴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 여러분 한번 적어 주십시오. 서스로의자 사역동사. 야 이거 동사 한 가지 더 나왔습니다, 그죠? 여러분 옛날 학교 다닐 때 사역동사, 지각동사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사역동사, 지각동사 이런 말은 그 전부 다 5형식에 쓰이는 그 동사를 얘기하는데 그죠? 5형식에 아. 쓰이는 동사 서술로의 사역동사가 오고 그렇죠? 적어 주십시오 목적어의 원형 부정사가 오는 경우 자, 서술어의 사역동사가 오고 그죠? 목적어의 아, 죄송합니다 목적격 보호죠, 그죠? 어. 자, 목적격 보호의 원형 부정사가 오는 경우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사역동사가 뭐냐 자, 사역동사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뭔가를 시키는 동사예요. 시키는 동사, 에? 시키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그런 그, 그 개념을 이해하실 텐데 뭐, 어, 오늘 우리 사역하러 나간다, 뭐 일, 뭐 일을 하고 뭐 일을 시키는, 어떻 사역하러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역동사는 한마디로 시키는 동사예요. 시키는 동사, 자, 목적격 보호에 원형부정사가 온다. 이래서 원형부정사가 뭐냐? 자, 원형 부정사가 뭐냐면, 원래 부정사는 to 플러스 원형 동사지 않습니까? t 더하기 동사가 부정사인데, 거기서 t o 를 생략해버리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 눈에 안 보이게, 이제 관로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략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눈에는 안 보여요. 그 없는 것처럼 이렇게 쓰는 어떤 그런 동사를, 그, 부정, 그 일종의 동사만 남아있지만 사실은 그걸 부정사로 봐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설명해보면, 그 설명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원형 부정사는 to가 없는 부정사. 그게 사실 동사만 남아있는 거예요. 동사만 남아있는 건데 그 동사가 목적격 보호에 쓰이는 거예요. 그죠? 원래 동사는 주어 다음에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동사가 목적어 다음에 갑자기 동사가 오는 거예요. 뭐 미나 뭐힘 이런 거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좀 뭔가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문형은 없으니까 요걸 어,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별표 하나 쳐주시고 자 사역동사 이렇게 한번 적어봅시다 사역동사 자 사역동사 무슨 동사라고 그랬죠 자, 자 사역동사는 자, 시키는 동사라고 했습니다 시키는 뭐 가게 시키다 뭐 읽게 하다 뭐 이런식으로 사실 아까 뭐뭐 하게 하다 할때 그것도 시키는 동사예요. 메이크가 사실은 사역 동사예요. 그 메이크도 그죠. 자, 시키는 동사고. 자, 예를 들어서 자, 사역 동사에는 어떤 게 있냐면, 아, 요거 저기 시키는 동사를 해놓고 여기 땡땡 이렇게 치시고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자, 뭐뭐 하게 하다. 자, 사역 동사의 뜻은 항상 뭐뭐 하게 하다예요. 혹은, 뭐, 뭐, 하게, 시키다. 자, 이게 사역동사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잘안 외워지실 거예요. 자, 녹음해서, 녹음, 녹음을 여러분 잘 하시는 것도 그잘 암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녹음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 해봅시다. 뭐, 뭐, 하게 하다. 뭐, 뭐, 하게 시키다. 그죠? 다시, 뭐, 뭐, 하게 하다. 뭐, 뭐, 하게 시키다. 자, 이걸 사역동사라고 합니다. 그죠? 자, 사역동사는 어떤 게 있냐면, 가장 대표적인 사역동사가 let입니다. let. L-E-T. 이게 시키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뭐, 뭐, 하게 시키다, 뭐, 뭐, 하게 하다. 자, 우리 또 조금 전에 그세 그 번째 형태에서 그 make가 세 번째 형태에 잘 쓰인다고 그랬죠? make. 메이크가 뭐뭐 하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자. 다음은 자, have 자, 자 이거 전부 다 뜻이 똑같아요 let 대신에 m a k e 를 써도 되고요 make 대신에 have를 써도 돼요 자 원래 have는 가지다 혹은 가지고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잖아요 그죠 근데 have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뜻을 갖고 있어요 저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뭐 가, 마, 시, 당, 덧 받, 이래갖고, 그죠? 뭐, 가지다, 마시다, 시키다. 이렇게 시키다 할 때, 그게 시키다. 당하다, 뭐, 듣다, 봤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 문법책에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 선생님한테 한번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let하고 make하고 have는 사역동사로서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let 대신에 make를 써도 됩니다. have를 써도 되고. 여기 갈로 쳐갖고, 자, help라고 적어봅시다. help. 자, 헬프가 뭡니까? 도 돕다잖아요. 그죠? 이이 어, 돕다인데, 자, 이게 반사역동사로쓰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반사역동사. 자, 헬프는 반사역동사예요. 그, 반만, 하프만. 그죠? 반만사역동사인데, 그, 이거는 뭔가 하면, 저, 저 목적격 보호자리에 원형부정사가 온다 그랬죠. 그죠? 헬프가 이거 스스로 자리에 왔을 때는 그 목적격 보호에 투 부정사를 그냥 써도 되고 원형 부정사를 써도 된다는 뜻이에요. 참, 그이 참, 되게 독특한 그 문법적인 규칙을 만들어놨죠. 그죠. 미국 사람들이. 자, 한국 사람들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죠. 그 일단은 사역동사가 let, make, have, 자, help 이렇게 반사역동사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완전 사역동사라고 이렇게 그 생각하시면 되고, 그죠. 사실 여기 서술의 사역동사가 오고, 서술은 어딥니까? 주어 다음에, 주어 다음에 사역동사가 오고, 목적을 건너뛰어서 목적 격 보호 자리에 원래 투 부정사가 오는데, 투를 생략한 원형 부정사가 오는 경우, 그죠? 이런 경우가 있고, 사실 여러분들 아까 저기 지각동사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 지각동사라는 거는, 그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지각동사라고. 한번 적어봅시오. 지각동사, 이거 뭐, 지각했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각이라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그 느낌으로, 저 오감으로 이렇게 뭐, 보고, 듣고, 뭐, 그 맛보고, 냄새 맡고, 뭐, 하여튼 이런 동사를 지각동사라고 해요. 사실, 지각동사가 와도 목적격 보호의 원형 푸정사가 쓰입니다. 지각동사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 보다 있죠? 시, 보다. 그죠? 저 뭐, watch, watch도 그 TV를 보다 할때 watch TV 했잖아요. 그죠? 뭐, hear. 자, hear. 자, 뭐, 이것도 듣다죠. hear는 듣다죠. 그죠? 어, feel 하고 뭐, 느끼다 이런 것도 지각동사가 될수 있어요. 그, 여기 see, watch, hear. 자, 이런 것도 와도 뒤에 목적격 보호의 원형 부정사가 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사역동사하고 지각동사를 한꺼번에 취급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이걸 수용하는데 굉장히 그, 복잡해지는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지각동사를 취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하고 그 지각동사도 5형식에 쓰이는데 동일하게 이렇게 원형부정사가 쓰인다는 거그 아, 지금 한번 들어봤죠 그죠여러 나중에 아 여기에 왜 갑자기 목적어 뒤에 갑자기 왜 동사가 왔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앞에 t 가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그럼 예문을 몇개 들어보겠습니다, 그죠? 자, 내가 그에게 거기 가라고 시켰다. 자, 누가 거기 누가 그 사람에게 거기 가라고 시켰냐? 이렇게 누가 물어보니까 내가 그에 아, 내가 그에게 거기 가라고 시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주어가 뭡니까 I 시키다. 자, let let이 가장 많이 쓰인다고 했죠, 그죠? let이 대표 그 사역 동사예요. 그에게 I let him. 자, 원래는 우리 자 그러니까 이게 네 번째 형태 있잖아요. 오형식에 가장 자주 사용되는 네 번째 형태는 원래는 그첫 번째 형태하고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까? 대신에 to만 생략된다는 것뿐이죠. 그죠죠첫 번째 형태와 네 번째 형태는 동일한 겁니다. 그죠 자, 구분십시오 그러니까 주어, 소스로목적어 to 부정사가 와야 되는데 자, 내가 그에게 거기에 가라고, 가다가 뭡니까? 원래는 to go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걸 없애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there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자 거기에는 부사죠, 그죠? 자 부사니까 없는 셈 치고 그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형식이에요, 오형식. 맞습니까? 자, 자 I let him go there. I let him go there.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자 리딩을 하시다가 갑자기 주어가 나왔고, 스스로가 나왔는데, 또 뒤에 목적어가 왔어요. 그죠? 여 삼형식이잖아. 요 그죠? 근데 목적어 뒤에 뜬금없이 동사가 나왔어. 요그 동사가 나오면 일단 그 본능적으로, 아, 이거 스스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근데 스스로 앞에 목적격 대명사가 쓰일 수가 없잖아요. 만약, 희가 있다면 이게 말이 되는데, 그죠? 힘이 왔는데, 이게 그, 스스로로를 쓸수 없고요. 그죠? 그 이게 고우가 품사가 뭐냐? 이런 물어보면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우는 품사가 뭡니까? 원래는 동사죠. 그죠? 그런데이 문장 속에서는 품사가 뭔가 하면 원형 부정사예요. 원형 부정사. 자, 부정사도 하나의 품사거든요. 여러분, 명사, 형사, 동사 이렇게 했을 때 품사는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접속사도 있고, 의문사도 있고, 의문 접속사도 있고, 관계 대명사도 있고. 하여튼, 품사는 굉장히 많아요. 그 가운데, 우리 부정사 가운데, 원형부정사라고, 그 고우는 품사가 뭐냐라고 이게 누가 물어보면 아, 이거는 원형부정사라고 답변하시면, 그분은 뭔가를 아시는 분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원형, 고우가 여기 품사가 뭡니까? 원형부정사입니다. I let him go there. 해석. 자, 해석 적어야 되죠. 내가 그에게 거기에 가라고 시켰다. 자, 요, 레슨, 지금 과거형으로 쓰이고 있어요. 과거예요 시킨 거는 그 옛날이니까, 그 며칠, 뭐, 잠시 전도 되고, 어제도 되고, 그죠? 자, 레슨 변화가 어떻게 되면, let, let, let. 현재 과거, 과거 분사가 동일한 형태예요. let, let, let. 시키다, 시켰다. 자, 이건 정확한 뜻이 없다 그랬죠. 과거 분사는 현재 분사나. letting 하면 돼요. letting. 그죠? 자 요거는 기능적으로만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현재 과거분사, 와 현재분사는 과거분사는 수동태를 만, 비동사와 함께 수동태를 만들어주고 현재분사는 비동사와 함께 진행형을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기능적으로만 존재하고 과거분사와 현재분사는 형용사류에 속한다고 그랬죠, 그죠? 어. 그래서 사실 여러분요, 수동태와 진행형은 무조건 이 형식이에요, 이 형식. 이해되십니까? 왜가 수동태가 뭡니까?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그러 게요. 그 주어가 있다치면 주어 비동사 과거분사가 수동태인데 과거분사가 형용사위 류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죠? 또 비동사가 쓰였고 그러니까 이형식이에요. 수동태와 진행형은 무조건 이형식입니다. 여러분, 자 한번 들어보시기로 하고 자 영은 또 들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너에게 그것에 대해 알려줄게. 자, 알려준다는 말은, 가만 보면 그죠? 알게 해줄게,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알게 해줄게가 직역이고, 알려줄게, 이렇게 하면 이게 사역적인 개념이 돼요. 자, 한번 세워봅시다. 알려주는데 언제 알려줘요? 미래 그죠? 뭐 조금 있다가. 그죠? 그 미래니까, I w i l l 써야 되겠죠. 그죠? 자, I will. 요, 요거 여러분 어떻게 읽으려면 I will로 읽지 마시고 I'll, 자 i l 이렇게 읽으십시오 i l 오케이, 자 I'll, 자 i l 자 알게 시켜줄게, 알게 해줄게 I'll let you, 자 알다가 뭐죠? 알다, No죠, no. k n o 죠 k n o 저, K-N-O-W, 자, yes, no 할 때도 k n o 인데 이것도 발음은 똑같아요, k n o 예요 그냥. 그분은 어떻게 하느냐 문장 속에서 보면 다합니다이거뭐 예? 발음 똑같다고 이게 여기서 뜬금없이 yes no 할때 no가 여기올 이유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I let you know about that 자 봅시다 내가 너에게 그것에 대해 알게 해줄게 해석 이게 직역이에요 그죠 내가 너에게 그것에 대해 알려줄게 이게 의역이에요 여러분 해석 적으십시오 해석 해석. 내가 너에게 그것에 대해 알려줄게 자, 알려준다 이런 개념이 되면 이게 사역동사가 돼요 사실 그 실제에 들어가 보면 아 여기서 어떻게 사역동사가 쓰이는지 구분을 못할 때가 사실 좀 있어요 사실 리딩이 아니면 이 부분을 사실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여기 이 프로그램 그 3개월 프로그램 과정이 끝나게 되면 여러분한테 들 반드시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리딩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 자코치가 어떻게 리딩을 하는지또 어떤 방법적인 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은 리딩을 하지 않으면 그 사역동사 혹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리딩을 하지 않으면 스피킹의 발전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자자 About that 하면 뭡니까? 자 그것에 대해, 자 우리 about 배웠습니까? 자 about은 무엇무엇에 대해 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 전치사 하나 더 늘었네요, 그죠? about that, 자,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류니까 뭐죠? 부사구다, 그죠?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괄로 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오형식이에요, 오형식 I'll let you know about that, 자, 여기까지 오형식이에요, 그죠? 자, no의 품사가 뭡니까? 동사 아니죠? 동사 아닙니다. I'll let you know. 여기 to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two가, 그죠? 네. no의 품사는 원형 부정사예요. 원형 부정사. 자, 꼭 기억해 주시고 자, no의 품사. I'll let you know about that. 내가 너에게 그것에 대해 알려줄게. 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예문 하나 드리고 있습니다. he 랜만쓰지말고딴거 한번 써 봅시다. 그럼 그가 나에게 많은 책들을 읽으라고 시켰다. 자, 읽도록 했다. 자, 사역동사, 이거 찾기 어렵습니다. 그죠? 그가 나에게 많은 책들을 읽게 시켰다. 읽게 했다. 읽게 했다. 이럴 때 벌써 아, 이거 사역동사구나 하고 캐치가 돼야 돼요. 그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겁니다. 그죠? 자, 히. 자, 요번에 레스 쓰지 말고, 자, 시켰다. make를 한번 씁시다. make의 과거가 뭡니까? made죠, 그죠? 어, make, made, made. 그럼요. 자, make, made, made. 자, he made me. 자, 읽다가 뭐죠? read에요, read. 자, 원래 이거 2가 와야 되죠, 그죠? 주어 스스로 목적어, 원형 고정사. read many books. 자, he made me read many books. 여기까지 5형식이에요 주어 스스로 목적어, 원형 부정사. 자, 여기 2가 생각됐죠 2가 생각됐으니까 자, 하, 여러분들 이것만 보고 이게, 아, 이거 5형식이다 이거 다가오십니까? 자꾸 들으시면 다가와요. 자꾸 들으시면, 방법은 해결책은, 유일한 해결책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녹음해서 자꾸 들으십시오. 자꾸 들으면 다가옵니다. 여기까지가 오형식이고 read many books. 요 자, 이거 몇 형식입니까? 자, read는 원형 부정사지만은, 그죠? 부정사도 사실 2 플러스 동사로 만들어졌거든요. 동사의 기능은 스스로의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그 뒤에 목적어가 올수 있죠. 그죠? 자, 리드는 일반 동사지 않습니까? 비동사가 아닌 일반 동사니까 뒤에 목적어 와서 3형식이 될수 있는 거예요. 많은 책들을 읽다. 이렇게 되면 을. 자, 이가 에게 을을 해서 을을 붙였으니까 목적어가 됩니다. 요 부분이 3형식이죠. 그죠? 자, 여기까지는 5형식. 자. 아, 물론 여기다가 메이드 대신에 레스 써도 돼요. 자, 과거 렛 아, 여기 있다가, have 대신에, head, 이렇게 써야 됩니다. have, head, head, 그럼요. 자, 궁금하시, 그, 알고 싶으신 분은 이렇게 한번 적어 봅시다. 밑에다. have, head, head, 에요. 자, let, let, let, 적었죠, 그죠? make, made, made. 자, 요렇게. 저, 현재, 과거, 과거 분사입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시고, 자, 예문, 한 가지만 더 끝나면, 자, O형식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가 나에게 그 문을 고치라고 시켰다. 자, 아, 오케이. 그가 나에게 그 문을 고치라고 시켰다. 자, 자 He let me. 자, 고치다, 수선하다 이러면, 자, 고치다, 수선하다 하면, 자, repair 하기도 하고, 자, fix합니다, 그죠? 고치다, 수리하다, 고치다, 수리하다. He let me fix 그 문을. 자, the door. 자, 그가 뭐죠? the요, 그죠? 물론 여기다 that을 쓸수 있어, that, that door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에이? 자, 언제 the를 쓰고, 언제 is를 쓰고, 언제 that을 쓰느냐? 그, 여러분들 자꾸 그 리딩을 하시면. 참 이렇게 해결됩니다. 이거 그냥 원칙으로 외울 수는 없어요. 자, 자 픽스가 품사가 뭡니까? 동사입니까? 아, 동사 사실 맞아요. 그죠? 근데 워, 문법상 이거 원형부정사다. 아, 원형부정사다. 그죠? 자 원형부정사다. 여기 투가 생각되어 있죠? 그죠? 여기까지가 몇 형식입니까? 자 5형식이죠. 주어 서, 스로 목적어 자, 투부정사가 아니고 원형부정사. 자, 패턴 1하고 패턴 4는 사실 동일해요. 그죠? 다른 점은 사역동사, 지각동사가 쓰이고 원형부정사가 쓰인다는 부분입니다. 그죠? 에. 자, 요 부분은 3형식, 요 부분은 5형식. 자, 구분하십니까? Fixed도 그 문을 고치다. 그러니까 3형식이 되죠. 그죠?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서, 아, 여러분들, 이 이제, 5형식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자 문제는 여러분들 복습입니다 그렇죠? 자꾸책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잘알아들으셨을지 모르지만 최대한 그성인껏 설명은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꼭그 나름대로 정리를 잘 하시고 노트 필기를 잘 하셔야 돼요 노트 필기를 잘 하시고 녹음하시기 전에 꼭 그걸 두번 최소한 두번 정도는 복습을 하시고 그 진도 많이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어, 우리 한 시간 해봐야 진도 많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 복습을 두번 정도 꼭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녹음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녹음을 하고, 자, 그때부터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 녹음을 해보면, 요약해서 녹음해 보면, 그 녹음 분량이 굉장히,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 한 3일치 녹음해도 그죠? 한 10분 정도밖에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자주 들을 수 있거든요. 짧은 시간에. 여러 번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녹음해서 들어주시고, 자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그 오형식의 그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만 그 우리 왼쪽 편 여러분 노트 왼쪽 편에 뭐한 가지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저 지금까지 배웠는 것들의 총 정리예요. 사실 사품 사품사류의 기능에 이요 자, 이부분이 지금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아마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여러분들 영어가 불가능하다고. 여기 셔도 좋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자, 1. 자, 명사류의 기능. 자, 여러분들 그 우리 몇, 그 며칠 전에 자, 이번에 설명했는데 명사류는 문장 속에서 어떤 기능을 합니까? 자 주어와 목적어와 자, 보어를 만들어주는 기능을 한다 그죠? 자 이거 중요합니다 명사류는 자 명사이라면 무조건 주어와 목적어와 보어를 만들어주는 기능을 한다라고 당연하다,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튀어나와야 돼요. 자, 명사, 그죠? 네. 자, 두 번째. 형용사류의 기능. 자, 형용사류의 기능이 뭡니까? 자, 형용사류는 어디였어요? 보호였어요. 그죠? 어. 자, 보호를 만들어주거나, 자, 적으십시오. 보호를 만들어주거나 명사를 꾸며주는 그러니까 수식한다 이러는데 꾸며주는 어, 꾸며주는 기능을 한다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형용사류는 하여튼 어떻게 보면 저 명사를 꾸며주는 기능이 거 굉장히 중요하고 또 보호를 만들어주는 기능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총정리하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형사류의 기능, 보호를 만들거나 명사를 꾸며주는 기능을 한다 자, 세 번째 자 동사류의 기능 자 동사류는 자, 동사류에 뭐가 있죠? 동사, 동사구, 조동사구, 복합동사구 네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그죠? 계속 반복하니까 외워지시죠 그죠? 자 동사류의 기능은 서술어를 만들어 주거나 자 서술어를 만들어 주거나. 뒤에 목적어나 보어, 목적어나 보어나 부사류를 이끄는 기능을 한다. 자, 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 문장에서 동사가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했습니다 그 서술어의 기능이 굉장히 크다고 했는데 그 여기서 어떤 그런 설명이 가능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보는데 동사류가 서술어를 만들어주는 기능을 한다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그렇죠? 죠한 가지 자 뒤에 자 우리 5형식 있잖아요 그죠?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보호,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랬잖아요 그죠그죠 그렇죠? 그 주어 스스로 다음에 부사류는 필요해서 항상 올수 있어요. 그죠?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고. 자, 뒤에, 자, 여기서 뒤에가 중요해요. 동사 뒤에, 목적어나 보어나 부사류를 이끄는 기능을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뒤에 목적어를 끄면 뭐가 되죠? 3형식. 뒤에 보어를 끄면 뭐가 되죠? 2형식. 부사류를 끌면 되죠? 이거는 뭐 있거나 없거나 형식이 상관없다. 자,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서술의 기능. 그죠? 여러분한가까지 예를 들자면 자, 여러분. 자, 이걸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걸. 자, 이게 뭐뭐겠습니까 이게? 뭘 설명하는 것 같습니까? 자, 여러분, 이 동그라미 굉장히 큰거 있죠. 그죠? 이게 서술이에요, 서술로서술로가 스스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큰게 뭡니까? 주어예요. 사실 주어도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우리 뭐 한국 사람들 대부분 이렇게 영어 배우면 주어이라면 I, 아, you, he, 뭐요거밖에 생각 안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계속 그 진도를 나가 보면 주어 만들기 코너가 있어요. 그 주어 만들기 코너를 이렇게 프로그램을 배워 보면 야이거 주어가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라는거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이게 서술어와 주어가 굉장히 크고 서술어가 제일 크죠 당연히. 자 목적어나 보어나 부사류는 이거는 조금만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뭘 뜻하냐면, 목적어나 보호나 부사류는 필요에 필요하면 오고 필요 없으면 안 와도 된다 이거예요. 그죠? 보호가 필요하면 와면 2 형식이 되고, 목적이 필요해서 오면 3 형식이 되고 그죠? 부사가 필요해서 오면 형식에 영향을 못 미치고, 자,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네 번째, 자, 부사류의 기능. 자, 부사류의 기능은, 자, 부사류이라면 무조건 O형식에 들지 못한다. 자, O형식에 들지 못하며, 항상 보조적인 기능만 한다. 자, 이 말이 뭡니까? 항상 보조적인 기능만 한다. 네, 프리랜스라 해요. 프리랜스. 그죠? 자, 항상 보조적인 기능. O형식에 들지 못하면. 그죠? 네. 또한 가지. 그리고, 어, 문장, 문장 안에, 아, 문장 속에서 위치의 자 위치의 제한이 없다. 위치의 제한이 없다. 자 부사류는 자 명사류는 주어 자리에 오거나 목적어 자리나 보, 그 보호 자리에 와야 돼요, 그렇죠? 동사는 서술 자리에 와야 돼요, 그렇죠? 형용사류는 명사 앞에 오거나 명사 뒤에 오거나 이런 규칙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정확하게 배우시겠지만은 부사류는요. 아무 데나와도 돼요, 아무 데나 사실 저 뒤에 있는 걸이 앞으로 갖다 옮겨도 되고요. 그 앞에 있는 걸그 중간에다 옮겨도 상관없어요. 그, 이거는, 그 예를 들어서 그 부사류의 위치, 그 위치의 제한은 전혀 없습니다.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 위치의 제한이 없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 그냥 전형적인 형태로 그 문장의 맨 뒤에 한 50% 정도 와요. 그리고 문장 맨 앞에, 그러니까 주어 앞에다가 한 25% 정도 오고, 문장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가운데에다가 한 25% 정도 온다. 자, 이렇게 보보세요 자, 맨 뒤에. 자, 맨 뒤에 몇 프로요? 50%. 자, 맨 앞에. 자, 25%. 그죠? 자, 문장 가운데. 25% 자, 이렇게 온다라고 적어주시고 자, 이 부분 다음 시간에 꼭 질문하겠습니다. 아, 부사류의 기능이 뭐죠? 이런 거죠. O형식에 들지 못하면 항상 보조적인 기능을 하고 프리랜서고 그리고 문장 속에서 위치에 제한이 없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주어, 주어의 기능이 뭐죠? 아저 명사류의 기능이 뭐죠? 주어와 목적어와 보호를 만들어주는 기능을 한다 형사류의 기능이 뭐죠? 보호를 만들어주거나 명사를 꾸며주는 기능을 한다 자, 동사류의 기능이 뭐죠? 서술어를 만들어주거나 뒤에 동사 뒤에 그렇죠? 목적어나 보호나 부사류를 이끄는 기능을 한다 그러니까 동사가 딱 나타나면 이제 오형식이 시작된다고 봐야 돼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네. 주어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동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출발은. 그러니까 동사가 나타나면, 오형식이 시작된다는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이거 녹음을 하야 이거 암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진술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죠? 꼭 녹음하셔서 암기해 주시고, 어,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실, 그,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사실 오형식 그러니까 우리 첫, 첫 시간에 대제목이 그 기본 사품사의 이해 사품사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해 보시니까 그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그죠 물론 오형식은 더 어렵고 그죠 그런데 어. 오형식을 이 정도를 이해해 주시면 여러분 제가 그한 가지 그 장담하건데 여러분 리딩을 지금 당장 시작하셔도 어떤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내용들을 이렇게 잡고 들어가시면 좀 곤란해지겠지만은. 어, 여러분 지금 수준만 해도 중학교 교과서 정도는 충분히 이루어수 있는 어, 그런 구조적인 백그라운드가 형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아, 물론 앞으로 이제 동명사, 부정사까지 익히고 또그 뒤에 부분에 오는 것들 뭐 의문사는 어떻게, 의문문은 어떻게 만드느냐 그리고 또 복문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그리고 뭐 이렇게 접속사 뭐 관계대명사, 명사절에 이끄는 그 접속사 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면 더 확실해지면서 수준을 더 끌어올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어의 미래에 엄청난 그 변화를 그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 해놓으시면 나중에 편안해요 나중에 여러분 지금 제대로 안 해놓고 대충 들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나중에 분명히 후회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듣겠다고 생각해 봅시다 시간이 엄청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다시 듣게 되면 사실 재미가 없어요. 왜? 한번 들어봤던 내용을 또 듣게, 또 들으면 사실 자기가 지겨워져서 더 듣지를 못해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 기본기 다지기는 끝장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들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오셨으니까 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3개월 안에 끝납니다. 3개월 안에 끝나니까 대신에 3개월을 굉장히 알차게 아, 여러분, 그 서두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면 지금까지 배운 걸로 하고 계속 이걸 복습하다가 며칠 동안 복습하다가 좀더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고 다음 강의를 들어 주십시오 그래 차,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는 어떤 그런 그 준비된 그 자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강의를 요것까지만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